2023년 3월 18일 따똑고 공포 방송 넘버워.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불상이 있던 곳입니다. 계십니까? 저또 왔습니다. 불쌍해. 실례좀 하겠습니다 뭐야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요 했는데 갑자기 누가 있고.. 여러분들 꼭 그런 느낌 있죠? 그냥 제 느낌에.. 뭔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뭔가 쑥일어다가 다시 쑥 앉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막혔어.. 이렇게 다.. 와 아, 어, 못 걷겠어. 아, 아, 부딪혔어. 상 어디 간 거야? 근데 방울도 안 보이고, 누가 왔다 갔나? 잠깐만. 거기 누구 있어? 자, 자 들어갑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어? 누구세요? 어? 누구? 뭐야? 누구세요? 어? 어느 어디서 도망갈 데 없어. 잠깐. 밑에 잘 봐. 뭔지 프로이예뭐야 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고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보편적으로 이게 뭐 부두 인형, 뭐 저주 인형, 재웅 인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긴 하는데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부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러질 않아서 지금 그리고 지금 방울이 사라졌어. 오다, 아, 하지 마세요, 아, 담배, 담배. 자, 담배. 어, 담배 여기 있습니다. 얼굴이요? 어, 기아 제가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할머 니머 방울에 방울 제가 찾아볼게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 와서 여기서 또숨겨놓 얼굴이요? 거기 있어요? 어, 여러분 맞는거 같은데.. 잠깐만..뭐야? 어, 와..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와..뭐라.. 아, 와..이거 오늘 미쳐버린네 진짜 와..목을 완전히 막 쪄요 와..길이.. 아..여기 아닌데..잠깐만.. 그쪽으로 갔었는데.. 대충 가보면 알것 같은데, 어, 이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이거, 이거 맞지? 라오, 이거 맞지? 라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어, 맞는 것 같은데, 응, 음? 오, 들린다. 잠깐만, 어, 와, 여기서 어떻게 찾아? 제가 찾아가지고 갈게요. 어? 뭐야? 방금 바로 뒤에 들렸었는데? 어디 있어요? 에? 거기요? 뒤로, 뒤로요. 아. 와씨. 아.. 잠깐만.. 눈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서울에 계시는 모든 김서방님 제가 당신들못 찾을 것 같아요 당신네들 내가 금방 찾아 어? 김서방이든 이서방이든 박서방이든 최서방이든 왕서방이든 누나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은 제가 바로 찾아갑니다 귀신 됐고 바로 귀신 붙여버리라니까 뻘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나이 산속에서 이 방울까지 찾은 놈이야 이제 화좀 푸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괜히 담 뭐야? 누구.. 아 그만 갈.. 아니 저기.. 나 쳐다보고 우와..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가게 가겠... 예예 예, 잠깐만 지금 제가 저한테 말하는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